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즈니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 창출을 위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 극대화하는 것, 그것에 따른 컨텐츠의 편집 그리고 가치 있는 재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에게 편집 매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취향을 유지하면서 상업활동을 할수 있는 하나의 장치인데요. 저희가 고려하는 것딱 하나는 자격이나 여러 가지 감각으로서 나누어지는 것이죠. 에디터 개인에 대한 선호도와 에디터가 쓰고 있는 물건 그리고 독자들이 저희의 리뷰를 봤을 때 저희의 취향과 호불 알고 있으니까 어느정도 거르는 스크린이 될수 있다는 말이죠